기즈배입니다. 오늘은 프라이팬 기름대 제거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바로 음, 짜잔 커피가루입니다. 커피가루는 보통 커피숍에 가서도 요즘 공짜로 많이 나눠주기도 하지만요. 이런 돌체보스토나 이런 캡슐커피로도 가능하니까요. 꼭 이용해보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요. 후라이팬을 일단 약한 불로 켜 두겠습니다 커피가루를 한2스푼 정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게 생선 먹었던 후라이팬이라서요 생선 같은 거는 비린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커피가루를 이용해서 냄새도 잡아주고요 기름때도 조금 같이 없애주는 편이거든요 기름때가 다잡혔 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커피 거는 거 반짝반짝해졌죠? 이제 이것만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되세요이 하수구에 흘러 보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주세요. 치타로 닦아볼게요. 짜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깔끔하게 해결 됐죠? 기름때도 제거해도 물론 커피가루가 좋지만요. 생선 비린내 잡는데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기재빼였습니다